현재 대구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추세에서 폭락 추세로 바뀌고 다시 거래절벽 추세로 바뀌고 투기세력과 갭투자자들이 단합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로 엄청나게 많은 주택과 다가오주택 그리고 상가들이 사라졌는 상황이죠. 재개발 때문에 기준주택과 다가오주택 상가들이 많이 사라지고 하물며 모텔까지도 많이 없어졌는 상황에서 현재 대구의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주택 거래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얼마나 거래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와 틀리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은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신축 상가 다가구주택이 미친듯이 팔리던 상황 원룸 건물이 20억이 넘었고 상가 건물이 40억 50억짜리가 실세없이 팔리던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대부분 거래량이 엄청나게 축소되고 평균적으로 주택은 600에서 800, 900만원 정도에서 거래되고 어떤 주택들은 평당 4 500에도 거래된 주택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예전에 400, 500, 600하던 주택가격들이 재개발로 인해서 대부분 1000만원, 1, 1 2 300만원까지 거래되었는데요. 물론 다가구주택이나 원룸건물, 1층 상가를 놓고 상가주택이라 하는 상가주택들도 마찬가지 신축은 2000에서 2500, 3000만원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1000에서 1500 정도까지 거래가 된 옛날 주택이나 아니면 옛날 상가주택이나 원룸 건물. 하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매물은 많이 내놓아도 거래가 많이 없는데요. 그나마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보게 되면 수십억의 상가 건물들이 팔리는 사례들도 있고 그래도 예전 금액에서 많이 떨어진 금액으로 실제 거래가 되었는 상가주택이나 주택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개발 때문에 엄청나게 기존에 있던 주택과 상가주택이 줄었는 것에 비해서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 예전 재개발 시절을 뒤돌아보면 평당 6 7 0 0에 상가주택이나 주택들, 서구, 남구, 중구 할것 없이 재개발 보상금으로 해서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되었는 주택들 그리고 4m, 6m의 오래된 주택들도 재개발 보상금이 천만원 이상씩 대부분 뭐 보상을 받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런 금액으로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빌라나 주택들은 4,5배 그리고 그 이상의 금액들은 많이 거래가 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재개발 때문에 보상을 받았는 분들이 상가주택, 다가구주택을 구입했고 그리고 많은 거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재개발 보상을 받았는 분들이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을 구입하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었다. 그렇다면 현재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금액들은 3, 4억, 7, 8억, 5, 6억 정도, 2, 3억 정도의 대부분 다가구주택이나 원룸들이 건물이 거래가 되거나 주택들이 거래가 됩니다. 간혹 가다가 뭐 17억, 18억의 상가주택, 다가오주택들이 일부 거래가 되었고 마찬가지 시내권의 60억이나 아니면 수성구의 112억의 뭐 상가들이나 일반적인 상가 건물들이 일부 거래가 되었고요. 빌라나 아니면 연립 그리고 주택들은 2, 3억, 3, 4억 일부 거래가 되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뭐하나하나다 찍어볼 필요는 없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래 보시면 평균적으로 예전에는 10매덕에 엄청나게 거래량이 이루어졌는데 현재는 연립이나 빌라들 아니면 주택들 아니면 예전에 오래된 원룸 건물들이 최소 6, 7억, 7, 8억 아니면 10매덕에서 15, 6억 정도에서만 거래가 된다. 20억이 넘는.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은 일체 거래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면 엄청나게 상권이 좋은 대도로변에 뭐 2, 30억 정도, 100억 정도의 상가주택, 보시다시피 이런 상가들이 거래가 되고 그 이외에는 현재까지 많은 거래량이 없다. 그리고 북구나 동구나 실질적으로 서구로 넘어가게 되면 거래량 자체는 더욱더 없고 연립 정도 아니면 오래된 주택 정도에서 2, 3억 정도의 상가주택이나 원룸 건물들이 거래가 되고 그나마 현재 가장 거래가 적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예전에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되었는 수성구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성구의 구축은 아직 가격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거래를 하지 않고 있고 신축 위주로 종합건설에서 여기저기 많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돈 회전을 위해서 원가로 정리하려고 하는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주택들이 일부 거래가 되었습니다. 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인들은 뭐 원룸 건물 정도에서 아직까지 수익이 발생되고 이자를 내도 어느 정도 남기 때문에 아니면 현재 뭐 경기 악화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아직까지 급하게 팔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고요. 그나마 뭐 종합건설에서 1년에 3, 4채, 2, 3채 이상을 짓다 보니까 현재 매매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돈을 회전하기 위해서 원가로 판다. 여기서 원가는 실제 땅가격 플러스 뭐 인건비를 빼고 대부분의 뭐 건설 비용이죠. 건축 비용 플러스 땅가격으로 해서 원가로 정리해서 마진 없이 팔겠다. 하지만 옛날 다가구주택이나 주택들은 여기서 뭐 마진도 얘기할 필요가 없고 평균적으로 불과 2, 3년, 3, 4년 전반에도 주택가격 6m에서 8m 기준에서 6, 7 0 0 하던 주택들이 재개발 때문에 1,000만원, 1 2 0 0 그리고 다가오주택 상가주택들 가격들이 1 7 0 0 0 0에서 2천만원이 넘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런 금액을 제시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그런 금액들은 일체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옛날 6,700으로 내려올 일은 없겠죠. 일부 올랐는 가격들은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에서는 어떤 상가주택, 원룸건물 주택을 구입해야 되느냐. 항상 얘기를 드렸다시피 4m를 제외한 나머지 6m에서 8m 이상의 상권이 좋은 주택이나 상가주택이나 2층 주택이나 원룸건물을 구입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또 어떤 분들은 재개발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재개발은 다시 10년 뒤에나 20년 뒤에나 대구의 바람이 분다면 참만다행이고요. 일종 주거지역 뭐 종상향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음을 비우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상향은 정치권의 노름에 놀아난 것이지 실제 종상향을 하려고 했다면 재개발이 한참 진행제를쓸때 그때 종상향을 해서 재개발의 분란을 막고 용상향을 지켜서 수성구든 달서구든 남구든 오래된 주택지역에 아파트를 짓게끔 해줘야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뭐 급하지 않다면 은 평생 사시면 돼요. 아파트 마찬가지. 굳이 급하게 팔 필요가 없다면 평생 사시면 되고 현재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 마찬가지 대부분 실수요자 위주로 많이 아파트를 찾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물량 대비 가격,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무조건 아파트 가격은 내릴 것이다. 단지 세월이 지나면 올라겠죠 물가 상승 때문에 원자재 인건비 때문에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 오르는 정도가 0.00001%가 될지 0.1%가 될지 아니면 1%, 10%, 20%, 30%씩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내릴 수 있는 상황뿐이 없다. 더 이상 의 오를 상황들은 발생된 것들이 없습니다. 뭐 오를 상황이 있다면 댓글에 왜 오를 수 있는지 댓글을 올려주시면 저도 모르는 내용이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다시피 국가산업단지, 제2의 국가산업단지 얘기가 나오면서 일부 농지들이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2월달, 3월달, 4월달. 그리고 평균적인 매매 금액은 평당 26만원, 27만원에서 59만원, 40만원, 140만원. 이건 미쳤네요. 사실 이런 금액을 주고 농지를 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물론 이런 국가산업단지의 보상은 장기전이 될 수도 있을 뿐더러 내가 구입한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도 있다. 항상 시세대비 구입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주고 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140만을 주고 샀는 분은 사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샀을까요? 아니면 여기 또한 세력이 들어가서 아파트에서 배운 대로 실거래가를 조작하고 뭐 장난치는 그런 사람들은 없겠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참 많이 허두섬도 나고 기가 찬 것들도 많이 봅니다. 참 이렇게 시세를 모르고 세상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니면 정말 다양하게 움직이면서 시세 조작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구나. 모르겠습니다. 뭐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래, 실거래 되는 내용들을 한 번씩 보면 아파트든 주택이든 상가주택이든 통상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는 것들이 국가정책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을 또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소위 말해서 부동산에서 아파트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주택 계약을 하면서 이만큼 계약 취소가 된 사례는 없어요. 가까운 부동산에 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정상적으로 주택, 상가주택 보통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잔금으로 생각을 하고 거래를 하는데 그런 계약을 해놓고 계속해서 취소를 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눈 감고 아웅 하는데도 그런 쪽에또 당하는 분들은 항상 당하더라고요. 뭐 모르면 뭐든지 물어봐라, 모르면 뭐든지 뭐 확인을 해보고 공부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마찬가지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참 세상이 좋고 어플이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강 보고 대강 행동하거나 이렇게 어플도 좋고 시스템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뚜벅뚜벅 소위 말해서 워킹으로 워킹 손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동산에 찾아가서 그냥 싸니까 구입하는 사례들 그런 사례들도 보여지긴 하는데요. 일일이 하나부터 다 찍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뭐 실거래 내용 소위 말해서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도 개별적으로 시간이 나시면 한 번씩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동일하지만 은 상가주택, 다가구주택도 가장 저렴하게 나와있는 금액을 구입을 해야 되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아파트든 상가주택이든 무조건 상권을 최고로 봅니다. 누구는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학군은 움직이지 않지만 상권은 움직인다. 소위 말해서 역세권에 의해서 상권이 움직이고 개발 호재에 의해서 제2의 신도시도 움직이지 않느냐.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학군 하나 때문에 평균 시세가 1억인데 3억 4억 주고 사는 그런 일은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 행동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행동이 만촌동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구지방부분이 이전하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물론 대구지방부분이 이전이 된다고 해서 상권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아파트 대단지의 상권은 일부 살아있겠지만은, 법원 이전이 되고 나면은 그 건너편에 대부분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들 똑같이 이전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빈 상가들에 과연 무엇이 들어올까요? 대구 지방법원의 땅이 시의 땅이라면 결국은 시에서는 또한번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아파트에게, 건설사에게 팔아야 되는데, 그런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건설사가 과연 있을까요? 그러면 장기간 일부 폐의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민머래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과연 가격이 상승할까요? 여러분도 개별적으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